자,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배그를 켰죠. 배그가 무료가 되고,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, 얼마나 있나 확인차. 그리고 베리니들이 좀더 많아졌다면, 좀를 해도 좀덜 들키겠지 싶어서 한번 켜봤습니다. 그럼 한번 얼마만에 잡힌지 한번 봅시다. 나 몸이 좀 빨간 거 같잖아. 너? 어. 내 몸을 보지 말고 캐릭터 몸이야. <웃음> 오늘 또한 내용이 별거 없으면 은 우리가 지금 아, 앞에서 씨. 말하고 있는 게다 나갈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화를 듣고 있다면 당장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자꾸 나가래요? 에퓨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? 한방에 타. 야 같이 가! 나 죽는다! 내가 죽여줄까? 나 그냥 여기다가 어? 누워 있어 그냥. 누워 있어. 바꿔봐. 어. 진짜 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, 아, 아. 기다려 기다려. 아하하하 <웃음> 어? 야, 쏘는데, 어, 누가? 누가 쏘는데? 왼쪽에서 쏜다. 한참 멀리 있으면서 쏘는 건 대체 무슨 신포야? 아, 야, 자기장 조졌잖아. 아니, 아까 걔 찾아가지고 죽여? 그래. <웃음> 아, 뭐야. 아! <웃음> 따라가게 하면 백허 망하겠지? 응. 일단 자기장 보고. 어? 잡혔는데? <웃음> 뭐야, 여기, 여기 차 지나가는 거 봐, 밑에 애들. 떨어졌어, 그 와중에. 물속으로? 어어어. <웃음> 어. <여기서>? 어머나? 빵! <웃음> 어머나! <웃음> 너도? 뭐라 가? 아니 아니 아니.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나 그래, 혼자 올라가? 그거 죽을 거 아니야. 물 속에 떠 있어 그냥. 그게 편하지 않을까? 음,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. 어떻게? 올라가? 올라가? <웃음> 물론 못 올라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. 쉽지 그냥 올라가지. 아, 근데 이렇게 되는 거 굳이 크레인 말고 다리 위에 있어도 사실 괜찮거든. 괜히 그냥 올라가지 말까요? 크레인? 야, 네, 맘대로 해. 한번 연습해. 이렇게 해 가지고 싹내려가면 되잖아. 는거 <웃음> 야, 이제 물로 떨어져야 됩니다. 저 피가 별로 없거든요, 지금. 일로 와. 우. 조까당했어. 맞아. 딱 이쪽이야. 아 이걸 노렸어. 음. 여기서 뭐.. 뭘 하겠다고요? 봐보세요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왠지 어, 떨어져 죽을 거 같아 너. 지려 지려 지려? 어? 아아니야 아! 여기 뭐야? 왜뚫려놨어 여기? 아 공사했네? 아 원래 막혀있던 곳이에요? 토목 공사했는데 여기? 어, 조, 조진 거 아니에요? 아회복약을 일단 하나 먹어야 되나? 차라리 이 초록색 이 사이로 못 들어갈까? 회복약을 하나 먹고 오겠어. 나 뭔가 도전을 하고 있을게. 아니 no. 만 있어 그냥 하지마. 가만 있어! 뭐지 아, 짜을까 살려줄래? 어리석고 어리석도다. 있어봐. 회복약 가져갈게. 움직인다 해서 폐, 체력이 빨리 닳지 않지? 무분 달지 않죠? 뭐야 이거는? 오 드론이다 드론. 오오 오, 오, 드론 좀 봐. 터트릴 수 있는 거야 그게? 아니면 다른 사람 보는 건가? 야나 근데 빨리 살려야 돼. 자, 가자. 우야야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지 않니? 날렸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건가? 오 모르겠네? 되지 않을까? 날려줘. 아니, 이거 하나 가져온 거야? 네. 겨우? 네. 어,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여기 여기 딱 숨어가지고 날려 날려. 오오 오, 뭐야 뭐야 뭐야 뭐. 뭐야, 야오우막몇초 뭐야. 있다 터지고 이런 거 아니지? 남은 거리. 아내 주변으로 300m로만 갈 수가 있네요. 음. 좋은데? 뭐 터뜨리는 장치도 있는거야? 야! 좋은 생각 났어 임마! 야! 다리 혼자, 혼자. 밑으로 들어가! 들어간 다음에 이걸로 관찰하는 거야! 우리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! 다리 음. 밑으로 들어가라고? 어... 굉장하지 이거.. 이 회수 못하나? 됐다 오야 어, 일단 해. 나 일단 피좀 피좀 먹고 가자 아이 뭐... 필요한가? 그런가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것 같아 안녕하세요 뭐야 방금 드론 날라왔어 드론 드론 드론! 위에 위에 드론! 위에 드론! 으쓱. 안 보여? 어? 내가 치, 찍었어. 어디? 여기 이거 봐봐 내 화면에 있는 거 이거 깜빡깜빡 거리는 거. 어디? 밑에서 날아간거못 봤어? 어디? 어디? 너무 높이 올라갔어. 너도 올라가서 드론 확인하고 오봐. 아이뭐이새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 완전 드론이었어. 야 드론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어 저거 아니야? 드론이 그렇게 어그 남자 어? 알아? 그 남가? 우야 드론이다. 어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쌍, 쌍론이다 쌍론 <웃음> 야 a n g 야 드론 아까운데? 우리 a n 라도 하나 걸칠까? 수류탄 같은 g l o s a n g l 안돼 a n 안돼아 그럼 어떡해? 이따가 두, 어떻게 죽여? 어 g l o Sanglo, Sanglo, s a 는 g l 라 Sanglo, Sanglo, Sanglo, Sanglo, Sanglo, s a n 좌 l 우 Sanglo, s a 아니야 o Sanglo, Sanglo, s a 아쉽게 아니, 아니 또왜 여기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? 막혀있었어 원래?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뭐 잘못했다고 오오오 오, 오. 재밌지 재밌지 이거 막 망가지나? 야 들어오는 소리 엄청 크게 나 빨리 발, 발, 발, 발, 밖으로 내보내 우와야 생중계 생중계 이야아 띠디띠디 김계정 리포터 지금 어디 있나요? 삐비 삐비 엘리에야 이걸로 우리 대가리 깎이는 거 아니야? 야 <웃음> 야 이거 개웃기네 얘네들 뭐하냐 <웃음> 드론 동아리야 드론 동아리 야 썸네일인데 썸네일? <웃음> 뭐야 이 멍청한 놈들 내가, 내가 찍을게 드론 앞에 서있어봐 야 유아. 게임 중독자들의 폐해잖아 이거 완전 이거... 자 이제 한번 가볼까? 이거 300m 넘어가면 은 연결 터지나? 끊기나? 터질 것 같은데?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? 일단 자기장 자기장 나쁘지 않아? 야 저기 저기 있다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보급, 있다 어디, 어디, 보급. 보급이요? 핑핑핑핑. 에 기름이 없어서 좋다. 그러게. 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. 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끊긴다 끊긴다. 아, 뭐 이정도면 괜찮겠지. 아저 누가 먹지 않을까? 아 먹으려고? 아, 냥 여기서 기다리자. 그래서 길리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어차피 뭐 위치는 파악을 했으니까. 이거 근데 혹시 우리 어. 본체 죽으면은 드론은 그냥 드론 나름대로 혼자 살수 있지 않을까? <웃음> 아 드론은 또나 나의 다른 본체야. 그치그치그치야 이거 개 재밌어.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 한번 볼게요. 일단 이거 우리 주변에서 날아다니 는 왜냐면은 우리가 다리 밑에 있다고 이거 홍보하는 거거든? 아야 아, 이걸로 요 사이에 한번 들어가보면 되겠네 들어갈 토... 수 있는지 괜히 이거 터지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설마요 안돼안돼안들어가죠야 배터리 없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아,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드론 인벤토리는 뭐야 근데 <웃음> 드론 인벤토리? 드론에다가 C4 붙여가지고 폭탄 아 맞네 오야요 안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나 여기인데. 오오오총 소리 났어요? 신경 쓰지 마요 드론 피가 되게 약하다거든요 총한대 맞으면 아마 터질 것 같은데 잘좀 피해 주의 좀 합시다 네. 아야야두 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네 뭔뭔뭔뭔야 본체는 다리 밑에 있고 드론은 이 위에 있으면은 야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네 맛있잖아, 이거. 아니 근데 그럼 우리 본체는 못 보잖아 그럼 어... 이렇게 보면 되지 <웃음> <웃음> 아니나 하나는 내가 들어가 있을까? 티 날려나? 어, 뭐야 이거? 뭐. 뭐야.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어떻게, 어떻게 한 거야? 왼쪽 누르면 되는데? 왼쪽? 어아 움직일 수 있구나 야 드론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오야야 야, 이거는 굉장하죠 아! 굉장한... 야, 드론 하나 떴다, 드론 하나 떴다, 우리 앞에. 해바라기 하고 있다. 해바라기? <웃음> 저 뭐라 그러지? 민들레 하고 있다. 저기 가서 생진 저거 하고 올까요? 아, 저거네. 저거 살아난 놈이네, 살아난 놈. 야, 야, 드론으로 깝치러 가자! <웃음> 아, 안 돼. 최대 거리가 안 된다. 가서 인터뷰 따가오죠 아, 그니까. 러 그러면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야, 야, 나 빨리 나간다! 살았나요? 응. 아, 여기 사람 있어요! <웃음> <웃음> 제발 자기장! 좋다. 드론 회수해. 야, 가! 일단 저 위치 가! 야, 회수! 회수한다고? 어. 일단 날려놓고 그쪽 위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가야 하지 않을까? 지금 자기장 1분 뒤면 바뀌는데. 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 저기 사람 있다 아, 되게, 80 방향에 되게, 되게. 오른쪽으로 가자 내 드론이 지금 상황이 괜찮거든? 아 회수 안 했어? 어 회수 안 했어 어, 오른쪽 오른쪽에 사람 없어요? 내 지금 그쪽 좋아요 방향? 이젠 내가 봐줄게 그 드론 그냥 뛰어놓고 가면 돼 근데 한대 맞으면 어 뭐야 하죠. 드론 떴어 드론 떴어 드론 보이지? 땄어 저기 보이지? 내핑 보여? 저기 한눈 보이죠? 저거 사람이에요? 야야 니 너무 낮게 날고 있어 어, 그래? 야 그리고 누워있어 임마너 총알 맞아 죽어요 <웃음> <웃음>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단 말이야 <웃음> 거기 자기장이 여기 되기 때문에 일단 드론 전진 배치 시켜놓고 우리도 좀 달려나갈 준비합시다 자 갑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, 어디까지가 경기구역 제연이지 일단 경기구역 좀 들어가자 드론으로 들어가 놓고 그 위쪽으로 한번 봅시다 완전 뛰어놔야 될것 같아 완전 위쪽으로? 어 우리 그냥 쭉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사람 없어요 잘 봐야 돼 이게 숨은 놈들이 안 보여요 응. 오케이 갑시다 <웃음> 야 이거 진짜 중요 아이템이네요. <웃음> 일단 조심해 볼까? 짜릿해. 일단 들어왔거든. 여기 여기 그냥 숨어. 야 그냥 상황 그냥 계속 보면서. 그러시다 응? 그러시다. <웃음> <웃음> 자 드론 드론 뛰읍시다! 왜역시 자기장에 닿아도 피안 깎이겠지 이거? 와 <웃음> 아닌가? 터질 것 같은 느낌? 어? 자기장 바뀌었어요 자기장. 아 너무 멀다. 아씨 이거는 일단 가는 길을 쭉 한번 찾아봅시다. 뛰는 놈을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. 일단, 일단 여기 앞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. 여기 뭐지 이거? 하우스 하우스. 하우스까지 뛸까? 하우스까지? 어 하우스까지. 아, 근데 저쪽 숲에 아까.. 한도 없었어. 나 일단 하우스까지 1분까지만 조금 한번 지켜보자. 1분까지만 한번 눈치를 볼게. 드론으로? 어. 아니 내가 바, 날 봐줄래? 어? 어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! 어디 어디? 저기 핑 찍었어. 완전 뭔데? 어? 지금 도로 움직이는 거 너니? 아니지 이거? 어, 네거 아니지 이거? 아니야 이거 아니야, 아니야. 야 이거 이거 이거 사람 어, 있다 어, 여기. 어어이 어. 아, 도로는 내 거야. 하우스 위에 있는 거. 아니야 아니야. 너 옆에 있는 거. 아 어, 그래? 깜짝 놀랐잖아. 씨. 들어갑시다.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왼쪽으로 해야 되나? 모르했어 일단 난 직진. 하우스까지 간 다음에 눕자. 이틀에서 그 누우면 되지 않을까? 자 우리 상황 어떠죠 그래요? 자 앞에 차 있고요. 우리 앞에 차 있어요. 요차 있으니까 조심 헉, 차 있다 차 있다 어차차 조심 조심 어야 드론 챙겨 어 사람을 챙겨야 될까 드론을 어, 챙겨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자기장 온다 이미 막고 있어요 제발 탑팀까지만 이르러 갑시다 야 이거 자전거까지 있으면 완전 개이득이겠는걸? 그러게 자전거 타면서 씨 드론하면 이거 완전 야 드론은 피안 깎이지? 모르겠어 야 저기 앞에 사람 있다 언덕에 1 2 3 저기 보이지? 핑, 어 핑, 보여, 핑. 보여 보여 보여 몰라 그냥 뛰어 지금 자기장 어. 어쩔 수 없어 뒤돌아보면 ]까? 어차피 우린 죽어 야 이거 일자로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바로 야 드론 신경 쓸때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드론 야 너무 멀리 가면 안돼야 드론 쫓아와 빨리 갈게 <웃음> 삐익 <미디> <미디> 아! 나 죽었어요. 저 죽었어요. 야, 너 맞아 죽은겨? 어, 맞아 죽었어. 맞아 죽었어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죽었구나. 야저 하이난한테 죽었지 너. 저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애한테. 오른쪽으로 그래.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. 오른쪽으로 빠져야겠다. 어. 너못 살리겠는데? 어, 살리지마 살리지 마. 아, 근데 너 아, 나 저거다. 저기 있다. 나 반나보다. <봤나 봤나> 야, 잠깐. 자동차. 자동차가 시선을 제 혹시. 어, 좀 그냥. 어, 제가, 제가 제가 제가 어, 시선 뺏는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아이디부터 아, 재수 없어, 님이야. 존칭의 님일 수도 있잖아. <웃음> 재밌는데요, 이거? 히트네, 이거. 그만하죠. 왜? <웃음> 한판더 해보시죠. 어... 아, 재미없는데 이제? <웃음> 최선을 다해서 재밌었어, 방금. 자, 오늘 이렇게 그 게임 중독인 딸과 아들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를 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재밌네요. 역시 그렇네요. 새로 나온 VR 기기가 히트다. 역시 메타버스만이 우리의 희망이다. 근데 다들 이렇게 쓰나요? 이 드론을? 그렇지 않을까? 다음에는 4명이서 한번 해봐도 이건 괜찮을지도. 음... 오... 뭐리 그냥 레이싱 게임이야, 이거? 야, 그러면 8명이서 게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? 끝! 유바! 야! 위호! 두두두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? 이 좀... 보호가 주세요? 안녕하세요? 전 예쁜 키만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본다고요두두 꽉! 어. <웃음>